어, 여러분 <웃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캠브리지 공화시 아사 한국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북국 시대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고대, 그러니까 삼국 시대 이어 남북국 시대 끝이 났고요. 이번 시간부터 고려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좀 닫아줄까? 귀찮으면 저쪽에. 어. 이게 10반 수업 끝나고 가면은 항상 옆에 있는 학생과 교무실 선생님들이 아, 수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웃음> <웃음> 하고 그러시더라고자 음. 고래시대로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만. 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라 말에 지방 세력들인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후백제 후고구려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고 견원이 후백제를 세우게 되면서 신라는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는 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는 이 전국 각지에 있는 호족들을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자그 가운데 궁예 밑에 있었던 호족이었던 왕건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918년에 세워진 고려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는요 발해가 멸망을 하자 발해의 옛 유민들을 받아들였고요 이후에 신라 경순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유지하는 게큰 의미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왕건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건 군대를 이끌고 후백제를 공격을 해서 멸망시키게 돼요 그래서 936년 고려가 후삼국을 재통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옛 신라의 땅뿐만 아니라 발해의 유민들까지도 받아들이면서 민족의 재통일 이뤘다, 재통합을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고려의 어, 재통일을 평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응. 자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까닭 그리고 나아가서 후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고려 초에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라말 각지를 장악하고 있었던 호족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호족연합정권으로 출발한 나라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려태조 왕건은 호족들을 어떻게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느냐?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각지의 호족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의 그렇죠. 엄마 같은 가족이에요. 그죠? 이 호족들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사람들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혈연관계를 맺음으로써 끈끈한 유대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고려태조 왕거리 실시한 정책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바로 첫 번째. 혼인정책인 겁니다. 그죠? 어,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가족이 됨으로써 그 호족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일컬어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라고 해서 정략결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호족들 가운데에서도 결혼할 만한 딸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으로 만들었을까? 가족들은 나랑 무엇이 같아요? 이놈의 성이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왕건은 그런 후족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성씨를 줍니다. 바로 왕씨를 주는 것이죠. 왕씨의 성을 받았다. 내 성이 왕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고려의 왕족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일종의 특권을 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후족들의 경우에는 왕씨의 성을 주므로써 그들을 왕족으로 만들므로써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 일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발해가 멸망을 했을 때발해 마지막 왕자였던 대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로 어, 이제 어 뭐라 그러지 고려로 들어오게 되자. 고려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발해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발해의 왕족이면 우리의 가족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 왕시성을 주면서 왕계라는 이름을 내려줍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사성정책, 줄사자의성씨성자를 써서 사성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지만 이렇게 호족들을 잘 대해주기만 해서는 안되겠죠. 그죠? 얘네들이 나랑 가족이 되고 같은 어떤 성씨를 가진 집단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네들이딴 마음을 먹었을 때는 또 그것을 미리 미리 파악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집사에 제압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끌어들이 호족들을 한편으로는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실시했느냐? 첫 번째, 사신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자 사신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역 자기가 출신인 지역에 대해서 통제의 책임을 맡는 자리를 일컬어 사신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한 것에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할까? 경주사라 경주 그렇죠 지금까지 경주를 다스려온 사람이죠 그렇죠? 경주에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지금까지 경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온 사람일 것이에요. 그죠? 렇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전까지 경주를 통치하고 있었던 김부에게 경주의 통제를 맡기는 경주의 사심관을 임명을 하는 이런 어떤 제도를 시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자기의 표현으로 끌어들이는 호족들을 통해서 그들의 출신 지역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불안했느냐. 자, 왕건과 결합한 호족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가서 귀족으로 편입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방에 남아서 그 지역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지방세력의 호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호족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때 나온 방법이 바로 기인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족의 자제 호족의 알들들을개경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와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 지방의 호족이 뭔가 사고를 치거나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아들 여기 있다. 그죠? 네가 만약에 무슨 짓을 하면은 니네 아들의 목숨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기인제도란 저기 밑에 선생님이 보라색 글씨로 넣어놨는데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삼아 인질로 잡아서 수도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지역 출신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알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출신지에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이거 왜 이런 거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고 그에 대한 도움을 듣는 그렇게 하게 한 제도를 걸어 기인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인정책과 사성정책으로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 드리고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통해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가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고려초의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자, 또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세,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였고요. 흑창이라고 하는 빈민구제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한국사를 보다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설치한 빈민구제기관은 여러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이름이 변하기는 하지만 이 빈민들을 돕는 구제기관이 하는 역할은 얼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농경국가입니다. 농경국가에서는 어느 계절에 먹을 것이 가장 많지? 아유. 가을에 추수라니까 먹을 것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럼 어느 계절에 가장 배가 고플까? 음. 아니에요. 음. 네. 봄 그러니까 지금 딱 요맘 때.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으로 막 넘어갈 때 이때가 사실 가장 배고픕니다. 왜냐면은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겨울 내에막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이제 풀이 자라고 하면 조금 먹을 것들이 생기는데 그 직전에 겨울 내내 먹었던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딱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굶어 죽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돕는 거예요? 봄에 굶어 죽고 죽을 것 같을 때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갚게 하는 거예요? 가을에, 그죠. 추수를 했을 때, 먹을 것이 풍족했을 때, 그것을 갚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 한자로 어렵, 어렵게, 춘대, 추납이라고 이야기해요. 봄에 배 빌려주고, 추납, 겨울에, 아, 가을에 갚게 한다라는 것인데, 고려시대때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빈민들을 구제했던 기관의 이름이 바로 흑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인생을 안정하기 위해, 안정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었다. 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고려라는 나라의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은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태조 왕건의 경우에는 옛 고구려 영토를 되찾고자 하는 북진정책 같은 것들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고려의 마지막 수도가 어디였나요?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평양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였던 이 평양을 서경 개경보다는 조금 서쪽에 있잖아. 서쪽에 있는 수도라고 해서 서경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여기 있는 강 청천강까지 영토를 넓혔다.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부분이 왕건 때 고려가 확장한 영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한 이 거란을 적대시하는 건 역시 고구려 계승의식에서부터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란이라고 하는 애들은 발해를 멸망시켰어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 고려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란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중국에 있는 송나라랑 싸우느라고 고려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했어요. 그래야 마음 편히 송다라랑 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고려에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여러 차례 친선을 요구합니다. 어 그러면서 고려태조 왕건에게 낙타도 선물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고려태조 왕건의 경우에는 파레는 우리의 동족이고 파레를 멸망시킨 거라는 우리의 적임으로 너희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친선을 요구했던 거란에 어... 친선을 요구했던 어, 거란의 친선 요구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타를 선물로 줬는데 굉장히 귀한 동물이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없는 낙타를 줬는데 이딴 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다가 묶어놓고 전부 다 굶겨 죽인 사건이에요. 음, 그리고 낙타를 데리고 왔던 거란의 사신은 무인도에다가 떨궈버리죠. 그들과 절대 사이좋게 지낼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 바로 망부교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일찍부터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 내세우고 실제로 옛 고구려를 계승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그리고 고려태조 왕건의 경우에는 죽기 전에 내 뒤를 이어서 고려의 왕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의 당부를 남겨요. 10가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푸뇨십조라고 불러요 후대왕 왕에게 남긴 왕권이 남긴 통치의 교훈이고요 여기에는 우리는 부처님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불교를 중시해라 라든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 다음에 왕을 정할 때는 이런식으로 정해라 거란이랑은 절대로 사이좋게 지내지 마라 등등 이런 내용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려 태조 왕건의 경우에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그이후에 고려 초기의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었고 고구려 계승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갈까요? 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이게 조금 이렇 음, 안 돼요. 음. 자, 안타깝네 자, 어쨌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두 번째 왕, 해종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되네요. 음. 자, 봅시다. 고려태조 왕건이 어떻게 해서 호족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혼인정책을 통해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통해서 그들과 가족이 됨으로써 그들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편으로 끌어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각지에 수많은 호족들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왕과는 결혼을 무척이다 많이 했겠죠.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 돼 있어요? 총 29명이었어요. 자, 이 29명의 부인들은 아빠가 전부 다 누구예요? 지방의 강력한? 호족들, 출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9명의 부인에게서 25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따라서 이 25명의 아들들은 전부 다 왕이 될수 있는 자격을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왕자들의 외할아버지는 전부 다 누구예요? 시르방의 유력한 호족 출신들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지방의 유력한 호족이다 혹은 그 출신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 내 손자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2대 3대 4대까지 전부 다왕권의 아들들인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해종이나 광종 2대왕 3대왕 모두 왕이 있는 동안 끊임없이 암살 시도에 시달립니다 제가 죽어야 내 손자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인 거예요 뭐 음식에 독을 탄다든지 자객을 보낸다든지 함정을 판다든지 해서 끊임없는 암살 시도에 시달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암살이 성공하지는 못합니다만 이두 명의 왕은 요 누군가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라 이런 어떤 불안감 속에 살다가 일찍 죽어버리고 말아요. 다시 말해서 왕건의 혼인 정책은 본인에게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아들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뒤를 이어서 네 번째 왕이 된 이가 바로 오사대 광종인데요. 자기의 형들이 어처구니 없이 죽어나간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죠그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은 호족을 없애야죠.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렇죠 일단 내가 힘이 세야 되겠죠 그렇죠.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광종의 경우에는 고려의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면서 호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실시한 제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노비안건법 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자노비안건법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위에 써있죠 불법 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노비안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의 혼란함을 이용을 해서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지방의 힘 있는 호족들이 자기의 노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호족들의 힘이 어떻게 되느냐? 무척이나 커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노비는 재산이기 때문에 노비를 많이 데리고 있다 그만큼 호족들의 경제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또한 노비는 때로는 무엇으로 쓸 수도 있나요? 사람일까 재산이기도 하지만 무엇으로도 쓸수 있나요? 군인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호족들이 강력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 노비들의 경우에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에다가 세금도 안내요 호족들이 노비를 많이 데리고 많이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 수익은 어때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광종은 노비안건법을 시행을 해서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었던 노비들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잘 내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는, 늘리는 요런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한 법, 그게 바로 노비안건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왕의 힘이 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느냐. 왕이 이거 하자라고 이렇게 냈어요, 말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싫어요. 안 할래요. 어, 어떻게 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래버리면 왕의 말은 그저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죠? 왕이 힘이 세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왕이 뭐 하자고 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유능하게 처리할 때 이때 왕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성스럽고 유능한 인재를 키워서 뽑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미 중국에서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과거제도였던 것이죠. 광종 때부터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서 왕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를 통해서 선발한 관료들을 통해서 호족들을 견제하도록 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3번 보면은 공복을 제정하였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복이란 무엇이냐면요.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관원, 관리들이 조정, 왕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예복, 예의를 갖춘 옷을 가지고 공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극에 보면은 왕 앞에 양쪽으로 이렇게 신하들이 쭉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옷의 색깔이 어때요? 달라요 그죠? 왕에 가까운 쪽은 빨간색 조금 먼 쪽은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 관직의 높이가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복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높은 관직과 낮은 관직에 따라서 입는 옷의 색깔을 다르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거예요? 왕을 정점으로 해서 그 아래 신하들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어 역사 선생님 중에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이 한분 계세요 윤종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 역사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역사 선생님들 특히나 그 윤종배 선생님의 책을 많이 사서 보고 읽어요. 그리고 많은 도움을 얻는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되게 유명한 책인데 모교시 국사 시간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음, 지금을 말하는 거죠. 오교시 국사시간 이 학생들이 재미없어하고 오교시만 되면 다들 뻗어서 자는 이 국사시간을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 것인가를 열심히 연구해서 쓰신 책이 오교시 어, 국사시간이라는 책이거든요 어, 여러분들을 보니까 딱그책 제목이 떠오르네요 음. 네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나도 학교 다닐 때오교시에만들면 졸았어 어, 살아있는 학생들을 칭찬할 일이지 자고 있는 학생들을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이 된나요 <웃음> 나는 사실 안 읽어봤어 <웃음> 음. 자.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한때 왕권을 위협했던 공신이나 호족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 둘씩 죽여나갑니다. 제거해나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광종이 확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은그 뒤에 광덕중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넣어놨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연호라고 하는 것은 연도 앞에 붙이는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보통 중국의 황제가 새롭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새로운 연호를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 2023년 이렇게 표기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땡땡 몇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누가 황제가 된지 몇 년째 있었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일들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중국 황제의 연호를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의 왕들과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권위를 높이거나 혹은 중국과의 대등함을 과시하고 싶을 때 중국의 연어가 아닌 자기만의 독자적인 연어와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고려 광종이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중학교 때 고종이 이제는 다른 나라와 대등한 나라로 한발더 올라서겠다라는 의미에서 나라의 이름을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고종이 고종 황제가 되면서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시한 근대적 개혁의 광무 개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뭐 독자적인 연호를 썼던 건 아니고요. 얼마 뒤에 송나라랑 이제 국제관계를 맺게 되면서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바뀌기도 해요. 음. 자 그렇게 해서 광종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성종 때쯤 가게 되자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으니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위 관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통치체제를 잘 만들 수 있을지 저마다 아이디어를 써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가운데 성종의 이 다음에 쏙 들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심우 28조라고 하는 보고서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교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치체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고 성적은 그에 따라서 유교적 통치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여서 약간 변형시켜서 이성육부제라고 하는 중앙관청의 제도를 실시하게 되고요. 지방에다가는 12목, 12개의 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큰 골, 거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도나 그 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청소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죠? 지방을 통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들에다가. 도청을 만들어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지방을 전부 다 호족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호족이 다스리는 지방 가운데에서도 중앙에서 적어도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의 중요한 곳들이 12군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목이라고 지정을 하고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통제하도록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점차점차 지방을 다스리는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켜 나가고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또한 국자감을 정비해서 어, 유교교육기관이죠. 정비해서 유교를 교육을 하였고요. 지방에는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고 라 되어 있어요. 경학박사, 우리 지난번에 오경박사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학, 유교경전을 가르치는 박사, 교수를 지방에 파견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인재들에게도 유교교육을 실시하였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의 정치가 안정이 되고 통치체제도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라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고려의 통치체제는 어떠한 식으로 정비가 되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당나라에 잘 만들어진 율령체제인 삼성육부제도를 모방을 해서 고려에서는 이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당나라에서는 정책을 제안하는 중서성과 그것을 심사하는 문화성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고려에서는 두개를 합쳤어요. 정책을 제안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 중서문화성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중서문화성에서 이러한 정책이나 법령을 실시하자 라고 결정을 내리면은 그거 이 상서성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상서성에서는 이병호형예공이라고 하는 여섯 개의 실무 부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시스템, 이게 바로 이성육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 중성문화성의 고위관료는 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아래에는 낭사라고 하는 하위관료가 있었는데 이들은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언론, 뉴스죠. 뉴스에서는 뭐하나요? 어떤 걸 언론 기능이라고 이야기하지? 뉴스에서는? 뭐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떠한 정치인이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렸거나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죠? 네, 낭사가 하는 역할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 사람들의 관원들의 잘잘못을 저, 비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편 이후에 중국의 송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송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를 받아들여서 또 새로운 관청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중추원, 어사대, 삼사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추원에서는 요 고위관료인 추민이 군사기밀을 관장하였어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였다는 라 것이고 하위관원이 승선의 경우에는 왕명의 출락,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관리들에게 전달하고 또 관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왕에게 전달을 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사대, 아행어사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들의 비리를 캐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발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고려 시대 때 그런 역할을 했던 관청이 바로 어사대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사라고 하는 것은 어, 돈 관리, 어, 계산 하는 곳이에요. 어, 삼사는 나중에 조선시대 때도 나오게 되는데, 조선시대 때 삼사는 언론기구거든요. 근데 같은 이름의 삼사 고려시대 때에는 돈 관리하는 곳,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곳이었다라는 거. 나중에 조선시대 배울 때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응. 자, 이러한 다른 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관청들 외에도 고려만이 갖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중앙관제를 보면 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두 명을 꼽아보자면 재신과 추밀이에요.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재상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정부 부처의 장관급, 인, 장관급 인사들이라고 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라에 뭔가 전쟁이 터졌어, 외적이 쳐들어왔어 이럴 때는 회의를 통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가 바쁘게 전쟁의 상황이 바뀌는데, 그지? 그래서 도병마사는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재신과 추밀, 합해서 재추라고 하는데, 이 재추가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바로 도병마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마찬가지로 급한 새로운 제도와 시행규칙 같은 것들을 제정하는 회의기구로서 식목도감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두 가지는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였고 제출회의라고도 불렀다. 국가중대사를 논의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관청이었다고 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또한 남사와 어사대 하는 역할은 약간 달라요. 비판하는 역할이고 잘못을 캐내는 역할인데 어쨌든 간에 이두사람 역할은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면서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비판하고 견제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대간 이라고 불렀고요. 이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느냐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감시하거나 관찰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왕이나 고위관리라고 할지라도 관리들을 임명 학원에 행임할 때는 이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왕이 마음에 들어서 얘 새롭게 뭘로 세우겠다 어떤 일 맡기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이 대관들이 와서 과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아이 사람 옛날에 요런 요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자리에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은 임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 어려운 말로 공막권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들의 경우에는 권력을 가진 자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충 보니까 통일신라나 발해 때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중앙관제가 갖추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어, 식으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중앙관제를 고려는 갖추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음. <끗> 음. 넘어갈까요? 이거안 되다. 자, 한 페이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지방은 고려에서는 호족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점차 점차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 처음이 무엇이었어요? 성종 때 시비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었죠. 자, 현종 때 가게 되면은 좀더 체계적인 지방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었어요. 자, 지도에 보시면은 오도와 양계가 표시되어 있는데 모두 오늘날로 치자면 도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 단위.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오도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이었다라고 한다면 양계, 북계와 동계를 합해서 양계라고 부르는데 양계는 일반 행정구역이 아니라 군사 행정구역이었어요.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곳에 있어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죠? 북쪽에 와서 올때 아니면 동쪽에서 해적 외국어 올때 가장 먼저 침략받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양계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성격이 무척이나 강한 행정구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도에는 안찰사라고 하는 일반 문신관료가 파견이 되지만 양계에는 병마사라고 하는 군대의 지휘관이 파견이 돼요. 그러니까 군인이 통치하는 지역이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도 밑에는 군현이라고 하는 시군 단위를 두었지만 양계 밑에는 진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시군 단위의 행정구역을 어, 나누기도 하였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점차 점차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오도 아래에 있는 군현의 경우에도요, 약간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중앙에서 직접 통치하는 현이 있었어. 그런 현을 주현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무리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을 강화시켜 나갔다고 하더라도 원래 고려라는 나라가 호족연합정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방에 힘있는 호족들을 완전히 전부 다 제압하거나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까지 어떤 것들이 남아있었냐면 과거의 호족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인 향리가 되어서 그 지역을 대대로 세습하면서 통치하는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주현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 속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도양계를 나누고 그 아래 많은 군현들, 시군 단위를 만들었는데 이 시군 단위 안에서도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서 관리하는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그 지역에 힘 있는 호족들이 남아있어서 호족들이 대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향미로 그 지역... <웃음> <웃음> <웃음> 아, 응. 어, 네, 여디요 <웃음> 아 갑자기 뭐여, 뭐하고 가으려네 응. 응. 여전히 항리로서그 지역을 다스리면 곳들도 있었으니 우리는 그러한 곳을 속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주현 보다 속현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언제쯤 가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조선시대 가야 완전히 사라져요. 조선시대쯤 가야 지방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한편... 이 고려 시대 때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특수 행정 구역이 존재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향, 부곡, 소 이런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은 용인에 있었던 처인부곡이라든지 아니면 은 충주에 있었던 다인철소 같은 곳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차별을 받게 된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반란을 일으킨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원래부터 신분이 낮은 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던가 등의 이유에서 차별을 받는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방 행정구역이지만 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차별을 받았느냐? 이들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과거 응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무거운 세금을 냈고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노비는 아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자유로운 양인보다는 또 약간 천한 사람들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당연히 이런 데는 살고 싶지? 안 왔을 겁니다. 따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도 박탈을 합니다. 옮겨 살지 못하게 거주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던 곳 바로 향부곡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음.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 향부곡소였던 곳들인데, 저기 쳐들어왔을 때이 지역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워서 적의 침입을 막아냈다? 그러면 은 현으로 승격시켜 주기도 해요. 반대로 속현이나 주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시 한부국소로강등을 시키기도 했던 그런 어떤 어, 통치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려에서는요. 수도 개경과 더불어서 중시했던 어,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 두, 겨, 두 곳이 더 있어요. 바로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과 그리고 옛 칠라의 수도였던 동경이죠. 이 셋을 앞에서 삼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서경이 중시되었던 까닭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왜 그랬나요? 그렇죠. 북진정체에 고구려 계승의식에 힘입어서 서경을 중시하였다고 라 했습니다. 동경은 왜 그랬을까? 동경. 음. 사실 옛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고려가 세워지기 전까지 거의 약천년 가까이 수도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수준이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개경, 서경, 동경이 고려 3경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라가 망하고 난 뒤에 시간이 점차점차 지나면서 경주의 중요성은 어떻게 될까? 점차점차!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고려 3경이 개경, 서경, 동경에서 개경, 서경, 남경으로 바뀌게 되는데 무엇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면 은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요. 이 남경이 명당이다라는 그런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한 동경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고려 중기 이후로는 고려 3경이라고 하면 은 개경, 서경, 남경이고요. 이 남경이 바로, 바로 오늘날 어디일까요? 서울이에요. 그죠? 이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 태조이성계가 새롭게 조선을 세우고 나라를 정할 때옛 고려의 남경을 수도로 삼잖아요. 그죠? 오늘날 서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등용 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광종 때부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인가요? 시험 봐서. 그 사람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선발하는 제도가 바로 과거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재를 검증해서 뽑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고려시대 과거는 총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과목은 무엇이었을까? 역시나 문과죠. 그죠?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문신관료들에 의해서 지배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관관료를 뽑는 문과가 과거에서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심적인 과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문과에서는 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 시험이 있었어요. 제술과와 명경과인데 제술과는 글쓰기 시험이고요. 명경과는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잡과는요.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에요. 통역관이라든지 의관, 의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무기를 만든다든지과 같은 기술관을 선발할 때 뽑는 시험이 바로 잡과라는 것이고요. 또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는 고려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 행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열기도 하였거든요. 따라서 나라의 이런 국가적인 불교 행사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국가에 소속된 승려들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승과라고 하는 과거 제도를 시행을 해서 승관, 승려 관리를 선발을 하였는데요. 각각 교정선, 선종선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뽑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음. 자, 과거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라에서는 통일신라 때에는 과거제를 도입을 하지 못했어요. 왜? 뭐 때문에? 골품제, 골품제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죠. 그래서 독서상품과라고 하는 제도를 임시방편으로 도입하였다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죠자그 과거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승진, 출세의 기회를 주게 된 겁니다.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과거 신라에서는 능력 있는 육두품이 골품제의 벽에 막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거나 호족들과 손을 잡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이제 능력 있는 인재에게 그만큼의 마 기회를 주게 된 것은 고려가 분명히 신라보다 좀더 발전한 나라라고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죠자 그러나 그러나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갔다고 해서 과거 골품제와 같이 그 사람의 혈연적인 특권을 또는 혈통을 중시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바뀔까?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과거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혈통을 중시하는 생각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등용 제도에서 과거 제도가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들어봤나요? 네뭐 현대판 음서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음서 무엇이냐 종실 공신 고위관료의 자손들의 경우에는 조상 잘 만난 덕에 시험을 보지 않고 관료로 선발되는 제도가 바로 음서라고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과거로 선발된 사람보다 음서로 선발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과거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보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더 명예롭게 생각하게 됐고 출세도 음서 쪽이 좀더 빨랐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음서로 한번 관직에 진출한 집안은 집안 지반 대대로 그 특권을 물려받으면서 계속해서 고위관원들을 배출해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죠그 지방 대대로 고위관직을 독점하는 강력한 가문인 문벌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들은 상당히 귀족적인 성격을 가진 이들이었다. 혈연적 특권을 가진 집단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거 언제 가야 없어지느냐? 조선 가면은 없어집니다 조선시대 때 음서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에는요 음서로 관직을 진출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고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을 했고요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과거시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좀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에그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출세의 기회가 주어지는 개방적인 사회로 발전을 나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 교재의 빈칸을 채워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요? 네 좀 일어나세요. 자빈칸채워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정신 차려보시고요.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고려 건국했고요. 신라 항국했고요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어 발해 유민도 포용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정책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미치십시다.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혼인정책과 사성정책이었어요. 자, 한편, 호족들을 통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했었던 제도, 기인제도가 무엇이었나요? 사신관제도였죠. 사신관제도 쓰시고, 기인제도의 빅조를 칩시다. 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의 부담을 줄여줬고요 빈민구제기관을 설치했습니다. 이름이 뭐였나요? 흑창이었어요. 봄의 국신을 빌려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것이었다. 자,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묻칠십시다 무슨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였네요. 자 죽기 전에 후대의 왕들에게 1 0 가지 통치의 교훈을 남겼어요.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훈요십조라는 음, 것이었어요. 자 고려 광종은 이제 호족들의 견, 도전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주십시다.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법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네. 노비안건법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공신과 호주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었죠. 또한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손발에 대해 움직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시행하였나요? 마거제를 시행하였어요. 또한 공복을 제정했고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였다.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고 황제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왕권이 안정되자 성종 때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자 해요. 이때 성종이 주목했던 보고서 최승로가 쓴 시무 28조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시무 28조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교적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체제를 정비했어요. 미추실까요? 중앙관제로는 이성육부제. 지방에는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한 거 12목의 설치였어요. 자, 유학을 장려하면서 중앙의 교육기가 무엇을 정비하였나요? 국자감 정비했고 지방에는 경합박사를 파견했습니다. 음. 자 중앙관지에 보도록 합시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으로 이루어졌고 육부가 중심이 된 이성육부제 시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사대와 낭사를 합해서 대간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 한편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고 있었어요 무엇이었나요? 도 병마사와 식목도가 재신과 추민이 모여서 빠른 결정을 내리는 회의 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지방제도 성종 때는 12목 설치했고요. 현종 때 가게 되면서 밑주십시다. 5도 양계로 나누었는데, 자, 그 아래, 5도 아래에는 또 밑주십시다. 주현과 속현으로 구분되었다.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곳, 속현은 향리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 더 밑줄칠게요.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차별받는 지역 향부곡소가 존재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경 이야기를 했죠. 자 고려시대 때 관리등용제도로 밑줄칩시라. 무엇이 도입되었다? 과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고려시대 때 어떤 제도가 관료 선발의 비중이 더 컸다? 음서제도가 더 컸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